케빈님 어, 케빈님 어디 케빈님, 케빈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나 지금 어 여기 누구 자고 있어요 호행행님이다 케빈님 네 G 누르고 위치가 어디실까요? G... 저 AA24입니다 W24 왼쪽 W20 안녕하세요 24 어? 케빈님이다 안녕. 캐빈님 러스트에서 살아계시는군요. 안녕하세요. 네. 러스트 처음 하시나요? 네, 네저 쉬고. 완전 처음에요. 그러면 캐빈님 아, 가장 아, 중요한 제가, 거 하나만 딱 제가 알려드리고 잠깐만. 가겠습니다. 네, 네. 그 오실 때처음 만나면 수급을 알아... 살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네. 살려주세요. 네. 저 보세요. 네. 살려주세요. 이거랑 <웃음> 살려주세요. 방금 방금 그손 어떻게 그렇구나. 들었어요? 손손 어떻게 들었어? B 키를 꾹 누르시면은 한시 방향의 우호적인 게 있거든요. 아 하시면 되고 다른 감정 표현도 가능합니다. 아아 네. 아, 그러네. 살려주세요. 잘, 잘하셔 잘하셔. 맞아요. 해요. 선발이 해요. 맞아요. 저는 네, 지금 친구들이 그래도 W 24에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어, 잠깐 가볼게요. 와. 네네, 행복한 러스트 인생 되십시오지 아시겠죠? 네, 호잉님 횃불 없어도 화이팅이에요. 네? 아 아니. 네 아니에요. 아, 네. 아 잠시만요. 돌아갈게요 <웃음> 생명의 존엄성. 그러면 은 돌려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돌려주세요. <웃음> 아 이번 이미 러스트 최적화 되었습니 <웃음> 돌려주세요. <웃음> 스승님 <웃음> <웃음> 그러면 청추로람 이만 하산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안녕히 가세요. 혹시 아이템 줍는키 아시나요? <웃음> <웃음> <웃음> 금속 광석은 못 참지. <웃음> 일단은 아아 그 <킥 웃음> 아,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웃음> 제발 살려주세요.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음, 음. 저 네. 뭐야? 나 지금 나 지금 저기야 등대예요 등대. 해변가 쪽에 이. 집 하나 지어져 있는 거 있을 거 같거든요. 살려주시오! 아, 어, 어. 어, 어 우리 팀 왔어요. 어, 살려주시오! 아니 어딨누 집을 여기 말고 빠르게 다른 집으로 옮기든지 다 같이 이동 한번 해야 될거 같거든요. 아, 아, 그래야 할 듯. 아, 안 그러면 우리 계속, down 계속 down. 죽어서 어, 네. 계속 죽을 거같아요 어. 우리 팀나 살려줘 여기 해변에. 나안 보여 그, 뒤에 아집 밖에서 못 나가요 저기요 저기 어머,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기 아, 아, 여자가 남자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최채순입니다 아유 뭐 방금 태어나셨나 어, 어, 어. <웃음> 제가 배운 네? 거 보여드릴게요 네. 네. 살려주세요! <웃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웃음> <더> 크게 외쳐봐요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근데 지금 네. 두드러 맞고 지금 집 해체 당하고 있어요 아! 같이 가죠 어차피 가실 거 아니었어요? 고고! 아 저기! 저기 있다! 저 네모난 거! 저기 네모난 거 저거예요 저거 저기 주변에 사람들 이 있다! 아, 아직도 아 당하고 있나 본데? 여기 무슨, 무슨 전쟁사... 사고 끝났어요! 아유, 누가 이겼어요? 어! 어, 어 우리 팀이다! 어, 우리, 우리 친구들이다! 우리 친구들! 우리 저기 집게까지뛰어볼거거든요 우리 침낭 주변은 따라지면서 가고 쭉이동 한번 해? 봅시다 아! 헉, 저기까지 횡단하자고? 그래서 대륙 횡단을 할거거든요 우와 이 해? 이이 제일 중요 해? 이 아 부활 납치당할 수도 있으니까 누가 따라오라고 하면 은 절대 따라가시면 안되고 차라리 죽이라고 하세요 도망가거나 그럼 잠깐 저 혼자만의 네. 여행을 네. 하다 했고, 올게요 전척이지 한번 쉼터 개념으로 튀어간다 요거 하나만 알려주시면 오케이. 돼요 목적지는 바로 이곳 뭐야 벌써 도착한 사람들 많네 늑대다! 앙, 앙, 앙, 늑대당! 앙. 다들 난리야 막, 호호 이러면서. 죽었나 봐 가다가 조맹굴이 죽었나 봐. 만나서 가자. 무섭다. 혼자 가기 무섭다. 헤이 조. 헤이 조. 조맹굴 안녕하세요. 렛츠 고.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 아래 아래 들어가면 될거 같아요. 득대. 앞에 득대 있어. 앞에 득대 있어. 동생님들 득대 치면 안 돼요. 세이브 천에서 득대 치면은, 네. 치면은 여기가 적으로 간주하고 총 쏴요. 아 아, 아,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어, 생명의 어, 은인이세요길가던나그네인데 예, 예. 네. 혹시.. 어, 예. 나가는도이 나무라도... 어, 어. 니이라도 만들면 이니 어, 어.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제발... 아... 퇴초마을이야. 저희까지 언제 가냐? 근데... 와씨... 버섯... 버섯... 버섯은 귀중한 식량이죠. 아니죠. 맨 처음에는 다들 독버섯인 줄 알지만 저는 딱 보면 알거든요. 왜냐면 저는 서바이버니까요. 아니, 저것은... 버섯? 아니 저것은.. 버섯? 와, 이 사람들 저기까지 갔어 대박 어! 버섯! 버섯! 버섯 버섯 s s o t Possot Possot Possot Possot p o s s o 안녕 o s s o t Possot Possot Possot Possot p o 어, 만드시고요. 아, 아뭘만뭘 만들면 된다고요? 우리 도서 일하다 요 그냥 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으로 조금만 가면은 그래 안전지대에다가 침낭을 만들자 그러면. 아 저, 어, 이씨아 진짜 제발. 아저 사람이야. 아 사람, 아 사람이 총 쐈어. 아 제발 좀 아, 안전지대 제발. 밤까지 버틸까? 밤에 가기가 쉽던데 <웃음> 나 진짜 추하다 <웃음> 나 진짜 추한데? 치코리타 하고 있다가 밤에 가자 이 사람이 나한테 오면 안 되는데 <웃음>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웃음>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웃음> 오지마! 어, 딴 데로 간다 딴데로 간다 아 쫓긴다 이거 100% 쫓기는거다 이거 뭔가 아 굳이 이렇게 꺾을 필요가 없는데 오다가 꺾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요렇게 꺾었거든 지금 와 거의 다 갔어 둘이 대박 아 그나마 요쪽 어딘가에다가 저거 해놓으셨나보다 침낭같은거 오 도착한다 아 나도 숙적 가볼까 어? 이 속도 뭐야 받아버렸다 가자 이 예, 수풀 있는 곳으로 수풀 있는 곳으로 치코리타! 딱 치코리타 해주고 위치 확인한 다 방향 딱 확인해주고 됐어 됐어 다 왔어 다 왔어 딱 붙어가지고 휴다 왔다 <목소리> 어디에다가 침낭을 설치하면 되는거지? 아 안전지대에 설치가 안돼? 아 밖에 설치해야돼? 음, 어? 아아 음. 어. 아, 아, 그, 아, 안녕하세요? 그왜 숨으시는거죠? 누가 있나요? 아니요 저 아. 너무 많이 죽었더니 <웃음> 쫄아 거예요? 너무 많이 죽었더니 쫄아서 아 쫄았어요? 예, 예. 아. 걱정 안하게 생긴다요 저는 고인물이라 솔직히. 사람을 예, 때릴 예.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제가 뭐 부탁드리면 안되는건가요? 네. 이게 다른 팀인데? 어? 그.. 뭐 다른 팀이어도 저는 고인물이라 좀 괜찮지 않을까요? 뭐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뭐 도와드릴까요? 혹시 그 침낭을 하나 이 부근에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웃음> 아 그러면은 저를 <절> 따라오세요. 와우! 이게 <웃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고인물이라서 제가 사람을 죽일 순 없습니다. 아아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를 어, 죽일 때도 어, 못 도와주는 거예은데아 네. 아, 그쵸! 예? 대신, 제가 대신 맞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게, 저기 집 보이죠? 왼쪽 위에. 300방향 능선 보이세요? 네네네네. 네네. 한이 정도 부근까지 해야 이제 아마 설치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 침낭을 드시고, 이제 파란색 지역을 찾아보세요. 어, 돼요, 여기. 대충 같아요. 여기 어디 깔릴 건데. 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게, 네. 여기 보시면은, 저기 아웃포스트랑 조금 멀리 떨어지셔야 돼요. 한칸 정도는 아, 떨어져야 네네네. 침낭을 깔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근데 이거 누가 부수진 못하는 거예요? 부술 수 아, 있죠 그래요? 저기 네. 앞에 계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부시면은 네. 부실 수 있는데 보통 안 부셔요? 네네. 이거 망치를 드시고 이걸 네. E로 꾹 네. 눌러보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 안 부서주신대요 아예 반갑습니다 <웃음> 살만한 동네였어 여기는 아니 이 사람 나 죽인 사람이잖아 어 이분 아까 저죽인분이세요 <웃음> 예. 어 개빈님 도망가요 개빈님 <웃음> 아니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요 저분이서 뭐 예. 같이 저는... 같이 주변에서 <웃음> 파밍하고 있어가지고 나쁜 사람들이줄 알았어요 아 저희 그 저기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고 혹시 그 네. 제가 고인분을 죽여도 괜찮은 건가요? 그쵸 저를 죽여서 제템은 다 가져가셔도 저는 저항을 못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그러... 예.. 그래서 제가 <웃음> <맛있겠다>. 자꾸 도망.. 아.. 이으면안될거 같은데? 저 사람이 역시 무서운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역시 무서운 사람이었어! 아니요 저 여기 있어요 에, 에, 케빈님이 안 죽이신다 하시니까 예, 네. 망치를 드시고 요거를 네. E로 꾹 눌러보시겠어요? E! E 버튼 꾹 아.. 주어지네요 다시 아그 아까 전처럼 그게 이제 걱정되신다 그러시면 요런 풀숲 있죠? 여기다가 이제 침낭 놔두시면 잘 안보이니까 오안 보인다 대박 설치 잘했다 이번에 아나 굶주림.. 아나 고인물분한테 식량이나 좀 받을.. 버섯 찾아.. <웃음> 버섯.. <웃음> 버섯 찾아 버섯 리스폰해도 되는데 내가 어쩌다보니까 막 이렇게 총알 15개랑 이런거 얻어버렸단 말이야 아깝잖아 이런거 못죽겠는거지 진짜 많이 왔어 거의 다 왔어 근데 이쯤 되니까 사람들 없다 그지 여기까지 온 사람들 없나봐 나니가 지금 작전을 잘 짰네 해가 떠오른다 됐어 다 왔어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 난 탈출을 해낸거야 드디어 찾았당 드디어 만났당 이혜상 가자 가자 드디어 만났다 이산가족 상봉이다 태배님 그침낭 깔아가지고 그냥 죽어서도 됐었는데 기타 같이 있었어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저한테 총알 아이템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죽기가 싫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